공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윤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가슨쌤 영어학당 채널 운영하시면서 초중고 영어교실 운영하고 계시는 이가슨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슨쌤 나와주십쇼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어 방역 지침을 준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자가검사, 이거 먼저 하고. 아, 이거 네. 철잔데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이제 안전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고마움을 제가 전해야 될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아, 어, 명작 수학 네. 이 원장님께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네. 예, 저는 원래 이제 학부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 네. 언어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네. 뭐 대형 학원 강사로도 일하다가 네. 뭐 학원도 경영하고 원래는 이제 북미권 유학을 위한 토 o e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 위해서 토 o e 을 주로 가르치는 전문 선생인데 현재는 이제 초중고 이제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슨쌤 영학당을 운영하면서 아주 기초부터, 이제 생초자 영어부터 해가지고, 어, 초중고 영어 학습, 그리고 이제 북미 현지 영어, 뭐 이런 영상들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곰방대에 나오잖아요. 아예 곰방대. 실제로 되는 겁니다어안 어, 해봤습니다. 일단 저기 <웃음> 담배를 넣어가지고 한번 <안> 빨아봐야 되는데 빨은 신용했는데 하면 안될거저 일단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때문에. 야소품이녀요예 소품. 소품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요새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든데 뭘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 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가감없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영어쌤 하다가 사실은 이제 수학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왜냐면 그 당시 때만 해도 예, 들, 제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웃음> 예, 절대평가 바뀐다. 이제 뭐 영어 이제 다 죽는다. 이제 영어 쉽게 될 거다. 이때만 해도 좀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뭔가 조금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좀더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음. 저는 이제 수학으로 바꿨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 4,5년 흘렀어요. 그래서 음.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예. 영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영어 내신 어제 굴러갈기가 좀 궁금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뭐 들어가가지고 요즘 영어 공부 추세, 그 다음에 뭐 대처 방안, 그리고 저희는 또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본격적으로 말씀을 뭐해 주시죠. 예, 사실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어, 그 주제를 우리 원장님 두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원장님은 그 영어를 하시다가 수학으로 이렇게 시대 흐름을 깨치고 빨리 이렇게 수학으로 <웃음> 갈았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아유.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나 살아야 영어만 열심히 파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고민이 많았죠. 영어가 이제 변화가 너무 커지니까. 그데뭐 이제 잘 살아남았고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갈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중고등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수능영어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수능영어 예 그렇죠. 이 성격이 수능영어가 어떤 성격을 띠면서 변화해왔는지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신에도 영향을 주면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중학교 내신까지 그 박음력이 음, 확산돼가지고 그렇죠. 중학교까지 내려온 거죠. 그 중학 교 1학년 그, 더 넘어서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수능이 보면 그각 시기별로 이제 좀 중심이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에서 돈 먹는 원형으로 이제 지목돼가지고 <웃음> 영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공교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나 위치까지 내몰리게 됐거든요. 뭐, 뭐, 사교육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영어에 대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으로 그 중요성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국어 때문에 아, 난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 국어 난리입니다. 예, 우리 국어 쌤난 불러야 되네. 예. 아, 예. 러가야 돼. 국어 쌤 삼자함 해야 됩니다. 국어가 이제 수능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아, 맞아요. 솔직히 국어 요새 엄청 대세고. 네. 저학연합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 국어 공부 많이 시키십시오. <웃음> 제가 수학생이지만. <웃음> 진짜 필요합니다. 한자어도 좀 해야 되고. 네네. 네. 어, 한자 공부 해야 돼요. 예. 한자어도 좀 해야 하고. 한자어를 배워야 돼. 한자를 많이 배우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자어 음, 아, 네. 베이스에 한국어를 잘 알고 이제 비문학을 위해서 다양한 책을 미리 읽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죠. 보면 이제 수능에서 각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과목들이 있긴데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건 한 특정 시기에 이 특정 과목이 그해 수능에서 갑자기 지 혼자만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럴 때 이제 음. 잠시 이슈로 부상하긴 합니다. 근데 실상을 좀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원장님도 이제 학원 애들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열심히 하는 학생,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욕할 사람 많겠지만, <웃음> 결국 골고루 균형 있게 네. 잘한 학생들이 뭐 의지한 뭐 수의학에서 다 쉽게 연착륙 한다는 거여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 오늘 결론도 약간 그런쪽으로할수 있는데, 그걸 절대 관과해서는안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다른 선생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결국 균형 있게 열심히 한 학생이 성공한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수능영어가 절대평가가 이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첫 2년 정도는 그 이전에 이제 상대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2, 3등급 나온 학생들이 네. 갑자기 한해 넘어가면서 1등급에서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한 방에, 어, 이제 나도 이제 1등급이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마도 들 힘을 빼면서 수능 영어 시대는 이제 갔다. 응. 어? 그렇게 생각해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이 실상이 어떤가? 지금 와서 이제 한 4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어 수학에서 이제 백분위 1등급이 4등급 아 4%? 아 그렇죠. 다시 사실상 상대평가랑 다를 게 없었죠. 이게 이상한 네. 방향으로 흘러가 있대. 여러분 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수, 국어나 수학에서 백분위 1등급이 이제 4대 들어가야 되는데 1등급 되려면 이 수능 영어 모의평까지 않습니까? 수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4% 대까지 잘라가지고 겨우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 10% 전후로 정도 해가지고 음. 1등급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겠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쳐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제 4%대로 자꾸 측정이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이제 힘을 점, 엄청 뺀 거죠? 예, 수학국에 어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음. 예, 그런 쪽으로 내몰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제 그걸 보고 난이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의 내공 자체가 자꾸 떨어진 겁니다. 섭섭합니다, 여러분. 네, 확실히, 그, 좀, 애들, 애들, 보다 보면은, 이게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분위기 까지 네, 영어, 뭐, 영어 조금 그래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버리면, 그냥, 안심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보면, 이 영어 내공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착각하게, 자기 스스로 이제, 아, 영어 어렵는데 자꾸, 자꾸 어려워진다 생각하는데, 실은 학생들이 공부. 영어 공부를 덜 해서 <웃음> 이제 생겨난 현상이거든요. <웃음> 웃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쏟던 이 경쟁이, 고등부 내신으로 몰리게 됐죠 이제 아, 네. 지문이 길어 상대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음, 음, 음. 뭐 서술형에서 교묘하게 이제 감점을 유도하는 방식의 뭐 변별력 지옥 그냥 공교육 영어 선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같이 함께 막 손잡고 의적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음.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쏟던 경쟁이 왜 이게 내신으로 가게 됐느냐 네, 아, 이거 예.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썼던 경쟁이 이제 고등부 내신까지 왔다. 이 말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1등급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 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빼는데 그 남은 게두 가지죠. 학종 있지 않습니까? 학종하고 교과라는 음. 게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나마 이제 사람, 학생들 그러면서 수능 영어는 이제 쉽게 조금만 하면 되니까 학종하고 교과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열심히 바짝 하면 내신등급을 좀 올려가지고, 다른 못하는 이제 과목의 평균을 좀 올릴 수있다 영어가 이제 그런 역할을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신영어는 이제 상대편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을 쉽게 놓을 수도 없는데다가, 음. 영어를 이제 암기 과목 정도로 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급하게. <웃음> 급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4, 5등급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꽤 있고요. 급하게 조금이라도 제가 좀 올리자.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영어는 이제 시간을 그래도 많이 투자하니까,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도 이제 변별력을 좀 높, 높이지 않으면 등급을 나누기 힘드니까 내신에서 신경을 많이 쓰죠 응. 이거 나라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교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란게그 네, 내용 자체가 내신에서 변별력을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부교제들이 겁나게 들어온 거예요 아, 네. 부교제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수학은 어떤가 모르겠어 수학도 그러니까 부교재 지옥 아닙니까 완전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웃음>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내지 말라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잖아요 예. 뭐 영어 단어도 이거 이상 내지 마라 어. 수학도 뭐이 교과과정 이상 내지 마라 교과과정 완전 줄어들고그럼 차이가 안 나지 뭐 그쵸 그걸 <웃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교재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부교재 중에서도 뭐. 주로 이제 아무래도 수능도 염두에 두면서 기출문제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이게 아, 수학도? 네 수학도 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 있잖아요 음. 그니까 몰고자 수능 기출 문제. 문제. 네, 수능 음, 기출 문제, 몰고자 음. 기출 문제, 교육청들 섞어가지고 변형하고 여기서 2 1번30 예전 기준으로 엄청 킬러 문제들. 어. 그게 그대로 내신에. 선생님들도 소못 되는가 이거? 네, 그거 그래 <웃음> 아, 이제 저희는 뭐 완전 최적화된 풀이가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문, 문제는 뭐냐면 음. 이게 일단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내신에 그대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 되어 버린다. 이게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그니까 예를 들면. 특정 문제집에서 뭐 이렇게 내잖아요? 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왜냐면 현실적으로 다 만들어서 못내요. 그 문제... 어, 그 불가능하죠. 문항들을 다... 영어도 비슷하지 이게 네, 뭐. <웃음> 직접 제작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에서 이렇게 때우는데 네. 만약에 특정 문제 뭐 예를 들면 블랙라벨에서 때왔다. 그러면은 네. 그 문제지 푼 애들만 좀 유리해진다느니, 뭐 한다느니,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네. 걸 알아야 돼. 그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음, 음.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제, 뭐,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특정 그 네네, 그거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EBS에서 내기. 그 다음에 뭐, 수능특강에서 내기. 음. 그리고,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난이도를 쭉쭉쭉 쭉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야 예 아, 그걸 내신에서 푼다면 네. 애들 스트레스 진짜 장난 아니가. 아, 그 진짜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를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수능도 공부가 되고 그렇지. 내신 대비도 어느 정도 또 되다 보니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알겠는데. 그러니까 <웃음> 영어도 지금 네. 네. 아, 그 보니까 수학도 뭐 영어는 앞으로 겁니다 사실 수학이 더 심한 거 같아 솔직히 아, 말해서. 네, 수학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영어는 뭐그 정도는 네. 아닌데 수학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이제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일반고에서도, 외부지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지문이라고 해서, 수능 기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쾌캐먹었던 옛날 것들. 옛날 네, 13년, 2014년, 뭐, 불수능 이런 데서, 아, 그렇죠. 가져와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러면,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아... 굉장히 심하죠. 영어는 이제, 부교재를 통한 변형 문제가 제일 만만치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이렇게, 뭐 푸는 거예요. 아, 그 이유가 뭐냐? 이 특목고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지문 자체를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국어 비문학처럼. 그러니까 이게 시, 학교 <웃음> 내신 시험지인데 너무 길어. 네. 너무 몇몇 숨차 숨차. <웃음> 진짜. 어, 그러니까 한두장펄럭펄럭 넘어가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푼다니까. 그러니까 무론 이게 실제로 너네들이 이시간 50분 안에 네, 이거를 네. 너네 다 볼 수는 있니? 다 읽을 수는 있니? 진짜. 그야말로 지문 지옥이죠.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한 5등급 정도 되면, 마음이 하얘지면서 딱 내려놓는 거죠. <웃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5등급 정도 되면, 마음의 정의라고 편안히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위에 3, 4등급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극심해지거예요 어중간에 아, 네. 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뭐냐? 단한 문제라도 덜 틀리려고 이제 조바심을 내면서, 머리도 털 빠지고, 살도 빠지고, 성질도 빠지고, 막, 그냥말 그냥 빠지는 <웃음> 악순환은 아닙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치. 이게 뭐죠? 아, 네. 아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내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음. 어, 학생들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근데 1등급은 또 이제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1등 변별해야죠. 네. 변별력을 위한, 그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제 학원 뭐 내놓으라는 선생님들도, 주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 그냥 시간 딱재 놓고 풀어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시간내에 100점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왜냐면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도 영어 100점 안 나와요 <웃음> 왜냐면 이게 1등 이것만 대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 시험만 대비를 확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타겟팅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기출문제 킬러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실력으로 푼다? 일단 말이 안 되고 어. 시간 안에 푼다? 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드는 데 저희들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쉽죠.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푸는 기계로 일단 만든 다음에 시험 쉽죠. 끝났어. 그러면 네. 이제 다음 거 다음 거. 이게 다 까먹어도 돼. 다음 네. 거 다음 거에서 딱요 부분에 대한 시험 기계로 만든 다음에 또다 음. 까먹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애들이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학 내공이라기보다는 뭐 전략의 어떤 정보력 아, 싸움이나. 그야말로 진짜 적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냥 적절하고 확실한 지적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킬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이제 변별력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문제의 배경에는 솔직히 그 저변에 깔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 영상에서 이야기한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하고 네. 그 학생들하고 전부 다 뭐에 꽂혀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야가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깔려 있어요. 그니까, 러 특히 상위 등급 학생들은 단 1, 2점 차이가 이제 좋은 학교, 좋은 과를 지나하느냐마느냐 지금 아직 사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나중에 살아보면 자기가 했던 거랑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은 내 목숨이 달린다는 말이지. 뭔가 내 인생이 여기서 1, 2점 차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것 같다는 거지.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절대 절명이 문제라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제 그들을 뒤에서 고치하고 있는 그냥 그야말로 무리에서 어, 발짓을 하고 있는 사교육 선생님들까지 긴장히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전략적이고 정해진 자신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밑에 깔면서 이제 계속 안 가면 그때그때 펼치면서, 그때 예, 아, 이제 나정신을 좀... 정신 바꿔. 아, 아 정신. <웃음> 나는 정, 나, 네. 이렇게 합류합니다. 네, 난, 네. 나는 정신체질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니네 그러면서 슬슬 뱉습니다. 엄마한테 자꾸 밑발 깔고. 그죠?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걸 이제 비율해서 우리 이제 축구로 약간 예를 들자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랄까 이제 진정한 좋은 선수가 되려면 30m 짧게 달리 기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그다음에 단백질 잘챙겨 먹고 몸싸움도 기르고 뭐 트래핑 기술 같은 거 정교하게 다든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체력 위주의 준비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본기가 있고 뭐 전술이니 뭐니 그래 들이야 되지 뭐. 안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뭐,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있고, 잘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혹은 이제, 입시에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이스 깔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내신으로 하든, 뭐, 정시로 하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 이런,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되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뻔한 게 아니에요, 이 네, 중요한. 게 키드다니까. 네. 현장에서 보면 이게 좀잘안돼 있는 학생들이 예, 꽤 있고. 마지막에 제가 정신교육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단은 이게 왜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네. 저희가. 네, 이때까지 살펴본 게. 욕좀 많이 했다. 이제. 네네. 일단. <웃음> 이제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상황은 이렇게 됐어. 아, 이제, 귀엽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 일단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이제 생각하고 정리한 게 있는데 한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처럼 기본기인데. 기본기. 예. 네, 기본기 중에서도 이제 고등부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휘력. 음. 수거에 그냥 단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모였을 때 구동사 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문의 이해력을 좀 내신 기간 시험 외에도 좀 나름대로 꾸준히 <웃음> 어좀 깊이 있는 거다 지고 안 되면 네. 뭐 천일문이나 아, 기본적인 어법이나 그런 걸 해야지 내신이잘할수 있다는 거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기를 같이 가지 않으면 네. 내신만 겨우겨우 따라가다가는 절대 좀 힘들긴 하지만 미리 준비한 학생은 나중에 시간이 절약이 돼요. 어, 수능 기본 어휘에 이제 멈춰있고 자꾸 맴돌거나 뭐, 내신도, 뭐 그러면 절대 내신도 잘 해낼 수 없고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도 이해했는데 선택지에 나온 뭔가 치사하게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가 뭔지 몰라가 이게 뭐지라고 갈등하다가 문제 날아가는 거죠. 아, 환장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기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 동일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예. 음. 고일 올라가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주변에 뭐 양운부 우리 지역 학생들 네. 이야기도 좀 네네, 해줘야 돼요. 네네, 그래. 네. 센텀고. <웃음> 요 정도 이제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좀 센텀 요고는 너무 영어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웃음> 왜냐면 수화들 너무 안 하니까. <웃음> 아, 왜냐면 센텀 네. 요고가 원래 그 외고, 예, 예 그죠. 그니까, 러 네. 그, 선생님들도 남아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네.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외고적인, 아마 자기들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그걸로 아, 좀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예, 인정을, <웃음> 인정을 이야기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우리 지역학생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고등학교들에서 예비고일 부문 도 많이 보실 거니까. 예. 네. 1등급을 받기 위한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한 좀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 그리고 3등급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뭐 구체적인 것들. 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교재라든지뭐 이런 거. 어, 예를 들면 이제 고일 올라가기 전에 구문 같은 경우는 천일문, 입문. 아, 그? 입문. 예. 그리고 이제 기본하고 그 기본에 딸려있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비교용문법 중에 신사고 고등 비교용문법 이제 우리 PPL 음. 받은 건 아닌데, 네. <웃음> 네. 신사고 고등 비교용문법 이런 거한두번 정도 네. 돌아주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기본 어휘나 수거, 거기다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같은 쌤 피셜로 약간 텝스 600점대 어휘를 같이 돌아주니까 음. 방학 때부서적으로 음. 같이 해놓으면. 특히, 이제, 부흥고나 우리 신도고 3등급 정도는 쉽게 내신이라도 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흥고, 이제 신도고 1, 2등급을 노린다면, 요거에서 그냥 뭐 물으면 안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나, 혹은 이제 겨울방학 때 수능 1등급만 이제 뭐 하는 은 수능 1등급 어휘나 수능 특강 어휘집 있지 않습니까? 아, 따로 수, 나오죠. 수특 어휘집. 예, 예, 예, 예 그죠. 렇 그렇죠. 예, 수특 어휘집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약간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탭스, 800점대 어휘. 요 공부를 좀 아. 같이 해놓으면 뭔가 그 틈새의 어휘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 아. 하면 요정도까지 하면 이제 양훈고등학교는 2.5나 3등급 정도까지 아, 생각보다 높네요 예, 양훈고가 예, 아. 조금 예, 아니, 아무, 생각보다 해야될게 많네요 양훈 외국어 고등학교 <웃음> 그도 이제, 로드맵을 어, 잘 짜가지고, 네네. 미리미리 학생들이 이제 일단 어. 마음을 끄니까 그런데, 네. 좀 하다보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능 기출 5위에다가, 탭스 5위를 약간 병행하면 뭔가 깝찬 느낌이 되죠. 탭스 800이라고 하면, 그, 해커스 노랭이. 네, 해커스 노랭이 탭스, 예, 그런 건 좋죠. 안 어렵나요, 그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물론 이제 800점대나 900점 5위가, 네, 뭐, 거기에 네. 네.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그렇죠. 수능이나 네. 내신의 고급진 부분들을 꽉 잡아주는 아, 틈새 어휘가 있어요. 진짜 영어도 네, 사실 이제 그까지 하면 네, 네.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깔고 가는데 수학도 뭐 그런 노드맵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이제 교재라든지 수학 학교들 노드맵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좀 주관이 많이 개입되겠지만 여러분 알아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어, 아까 이제 뭐 탭스 뭐 이렇게 애들한테 야노랭이 탭스 이 정도는 봐야 된대라고 이야기하면. 와,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할 수도 있어. 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버린 애들이 실제로 이만큼 존재하죠. 당연하죠. 네,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1, 2등급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변별력이면 변별력,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이제 고1 올라가기 전에 음. 수상한 두 바퀴 정도는 돌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와. 그래도 이제 뭐 고1, 뭐 1등급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이두 바퀴 돌려도왜 1등 안 나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웃음> 네.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요 정도는 해야 이제 최소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어. 실제로 받는 15, 애들. 음.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마지막 한 끝.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기준선을 잡는 게, 미적분까지 한 바퀴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수상한 한 다섯 번 5번 정도. 다섯 번이요? 네, 네. 그니까 러 뭐, 예를 들면, 어, 개념서 센 정도 하고, 음, 이제 고쟁이, 센, 뭐, 마플교과서 실력정석 같은 거, 그 다음에 블랙라벨, 뭐,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요거를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적이랑 수상한 다섯 바퀴 정도 돌린 애들이, 실제로 양운고 같은 경우는, 이, 이, 정도 한 애들이 일단 1등급 숫자를 넘어섭니다. 오. 네, 넘어서기 오 때문에, 특히 이제, 해고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하고 올라간 애들이 거의 3등급선까지 이제 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로드맨 나와있되요 네, 예, 그래서, 그니까, 분량이 딱요 정도 문제집을 푼 애들이 전체 학교에서 몇 명이냐? 어. 그러면은 딱요 정도 한 애가 3등급 커트라인 정도, 3등급 중간 요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그죠이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더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키포인트, 서수령 잡고, 뭐 이런저런 뭐 실수 잡고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이제 얘네, 잘된 애들이 1등급, 막. 3등급성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적당히 센시단계 정도 완벽하게 풀줄 알아요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뭐, 3등급은 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정도급을 고3 때까지 꾸준히 하고, 고3 때좀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뭐, 적당히 이제 부산대, 어, 언저리까지는, 어, 음.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다. 뭐, 학종이나 내신 잘 꾸준히 했다면, 네, 아, 했다면. 병행해서. 네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쎈잘 푸는데 3등급이 안 나왔다 음. 그러면 은 어, 전문가랑 음. 상담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겁니다 예뭐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어떤 포인트들이 있 예, 있을까요? 이게 뭐, 포커스 맞아요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어휘력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휘력이 아니고 단순히 엔트리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 확장하고 음. 특히 이제 3,4등급 학생들 굉장히 고전하는 게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아. 유사오일을 잘 챙겼는데, <웃음> 네. 전혀 다른 단어로 완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의 품사전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change. 그죠? 불어로 c h a n g e 그죠? 불어로 <웃음> 샹제. 샹제. 그러니까 영어로 change. <웃음> 체인지. 이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어를, 네. 네. 어, 그래서 불을 잘 <웃음> 못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냥. <웃음> 예, 전공은 언학입니다. 어 근데, <웃음> 전혀 불어를 못하는데, 이 change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영어 단어 하나가, 추상적 개념의 명사로 변화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 거스름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사로 지가 주어가 변하는 변화다라는 뜻이 있고, 목적을 변화시키는 바꾸다라는 다동사가 있다는 거죠. 요런 걸잘 이해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까지는 안나오 실제, 실전 영어에 닥쳐보면, F-A-T-H-R, father. 아버지 이런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도 쓰여요. 아, 제가 알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원인 제공을 하다. 아, 예. <웃음> 네. 네. 그렇지. I father you 뭐 이런 게 되나요? 그렇죠. 아. 네. <웃음> I father you 뭐 이런 단어다. 아,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품사 전향을 이해하면 실제로 품사 전향이 토플에서부터 몇 면이 내려와 가지고 수능을 장악하고 내신에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분사사전향이라는 품사, 개념을. 문법 같은 경우는 어다양하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부의 핵심 문법은 도치, 음. 가정법, 접속사, 관계사, 그리고 준동사의 개념은 제발 좀 확실히 해두면 예, 두개 중에 고르는 거는 잘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다른 여타 문법 개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올라가셔도 됩니까? 예. 아, 네. 그니까, 그 나머지 걸 별로 이제 좀 곁다리고, 아, 네. 요 핵심적인 개념 한 대에서까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수능에서, 그럴 뿐만 내신에서도 밀리지 않을까.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 안 틀리고, 개념 잡고 있으면 그때 이제, 임경변을 할수 있잖아요. 음. 기본적 베이스 좀 단어 있고, 그렇죠. 어, 기본적인 이제 문법 개념 이 다섯 가지 정도 있으니까 어, 그 자리에서 답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감점도 많이 안 되고 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어, 저도 요 점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은 네, 게 선생님도 영세 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표제 그 영수 원장님. 네. <웃음> <웃음> 수학만 합니다. 네, 영어 다 까먹었어요. 네. 표제어 2,000개 외웠다고 다 같은 2,000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파생어, 유사어 뭐, 부사전향 이런 거 챙겨야 되듯이, 에이. 수학 풀 때도, 뭐, 보통 이렇게 질문하세요. 뭐, 뭐 풀었다. 뭐, 이것저것 풀었다. 근데 왜 1등만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조금 양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웃음> 왜냐면, 이게 사실상 내신 잘 받는 거는 어.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풀이의 최적화 실제 잘 풀어야 돼, 자, 네. 똑똑하게 네. 정신 차리고 그냥 풀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최적화된 풀이로 빠르게 풀어내는지도 좀중요하고든요 아, 요령이 있어야 되겠네 네. 아, 시간이 없, 없, 없어요 쓸때없는 시간 낭비하다가 네. 망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계산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할수 있는 풀이들 뭐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하게 푸는 방법들 왜냐면 시간 남아서 검산할때 똑같은 풀이로 풀어 버리면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실수하더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알아 가지고 이제 검사할 땐 다른 걸로 푼다든지. 다른 애들은제 시간만 낭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검산을 할수 있는 쉬.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서술형 훈련 또 따로 해 줘야 됩니다. 서술형 훈련 예. 작문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엄밀성의 수학적인 엄밀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증명. 왜냐면 하 서술형이 증명이 나와 버리니까. 음, 네. 그래서 요즘 서술형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까? 대신에서 아. 네, 그러니까 예를, 예컨대 신도고 같은 경우는 음. 객관식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100점 인원이 막 거의 뭐몇 명씩 거의 막 이렇게 열대 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아, 서술형으로 때려 서술형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 서술형을 대비를 제대로 한 애랑 안한 애랑 차이가 음.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해고 뭐 특히 붕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킬러 같은 것들이 서술형에서 그대로 이제 때려서 나오는 경우가 그러면 그 차이가 덤데요. 너무, 개입이 너무 크겠는데 애들이 그 가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좀 손으로.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서술형에서 그 서술형은 문항 응. 대비 그 포인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 뭐 예를 들면 객관식 두세 개 틀린 거나 뭐 아. 그렇게 돼 버리니까 서술형을 따로 이제 자기가 뭐 되겠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절,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음, 전략이다. 네, 서술형을 제대로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좀 중요하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풀었는데 왜 내가 1등급못 받았냐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뭐 서술형이나 아까 여러 가지. 그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파생어 공부하듯이 수학에서도 어 엄밀성, 증명, 서술형 뭐 이제, 최저 커플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만의 전략이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역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영어도 좀가르치있으니까잘 알고, 아까 표제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수학 같은 것도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등급은 한정되어 있고, 학원별 나눠 먹게 합니까? zero sum. 제로 아, 네. <웃음> sum이라고 하죠, zero sum. 네.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결국 숫자는 같은데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있거든요. 이, 그 너머의 문제는, 그날의 <웃음> 몸 상태라든지 <웃음> 내가 약를 하는데 제가 야, 보태고 싶은 건요거에 보태가지고 학생이 그날의 몸 상태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 그리고 속도 영어는 특히 속도 이런 거 관리 깊죠 그리고 국어나 이런 한자의 문해력이 없으면 수학도 잘안 되잖아 뭐라는지 알아야지 뭘 풀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는데요 사라고요? 아니요 여기.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 <웃음> 아, 네, 네. 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세개한줄 알았다. 네. 네. 그 다른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인데 이 나, 내신의 기본이 뭐냐면 완벽한 본문 지문의 암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영한 그리고 한국말로 된걸 영어로 바꾸고 순서도 맞추고 두개 중에 고른 양자 대일 같은 훈련 방식 처음에는 학생들이 고통스러워서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피해가려고 음. 문제 먼저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신 준비할 때첫 2주 동안은 미친 척하고 시험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먼저 집중을 2주를 처음에 하면 나중에 되면 문제 풀이그냥말로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내신 이제 영어 성공의 이제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수학생 앞에서 공식 이야기말하는데 아, 네. 어쨌든 아, 네. 뭐 이야기하자면 네. 문과이다 완전 문과 재질인데 어쨌든 공식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행적인 깊은 어휘와 수고 학습 구동사 플러스에다가 핵심 쓸데없는 문법 마지막 핵심 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 음.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완벽한 숙지인데 이게 전체 의 75%랑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문제풀이 감각 이런 걸 익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어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어, 중삼이나 고1만돼도 사실은 본문이 하... 네, 야, 내용이. 야. <웃음> 양이 좀 많아서 이걸 사실상 이게 다 외울 수가 있나요? 예, 좀 사실이 네, 좀 사실 힘들긴 합니다. 학생들한테 사실 미안할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옆에서 가르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 이제 사실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오는 이제 수준 높은 네. 고등학교들의 이제 내신 문제는 솔직히 이제 시험 내 공교 육 영어생들 선 시간을 푸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너무 길고 많아서 미리 포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먼저 본문을 꼼꼼하게 힘겹게 얼마나 분석했는가, 음. 그리고 얼마나 반복했는가, 그 횟수 음, 음. 그에 따라 등급이 미리 아예 절묘하게 미리 나뉘어져 버려요. 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1, 2 등급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문을 다섯 번 이상 보고 1등급 학생 중에서도 10회 이상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음. 음.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데 고통스럽지만 구문하고 번역을 처음에는 1회는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고,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연결하는 수식 구문, 구문과 번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난 다음에 첫 1, 2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1, 2회 반복이 힘들지 그 뒤로는 순풍에 음. 음. 번째, 네 번째, 도달 듯이 갑니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속도가 돼. 소술증 듯이 쫙, 그리고 눈에 빡 들어오고 입으로 내뱉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으로 구수훈련도 하고 손으로 외워졌기까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음. 그 순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내신의 등급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문하고 해석은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 뒤에 반복은 신속하게, 다독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 뭐냐면 문제 풀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합니다. 안 보고 넘어가도 어떤 건지 알고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부분만 가서 찾아서 음. 정확하게 답만 딱 짓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남죠? 그럼 돌아가 좀 미심 적같은데 다시 볼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너무 웃긴 것은 이것도 훈련된 학생들은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나름 투자했다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상위 등급 학생들이 특별히 시간상으로 더 많이 한게 아니에요. 아... 이게 무서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예요. 뭐다? 이럴 때는 이제 과학 용어 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알겠죠? 예, <웃음> 예. Theory of relativity. 예? 아인슈타인의 네, 네.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 거죠?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이죠. 쟤는 어, 얼마 안 했는데 몇번안들어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시간 돌 동안에 여러분 반번돌때 반도 제대로 못할 때세번 돌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잊고 넘어고 가 싶은 게 음. 수학 이만큼 해야 된다, 영어 음. 이만큼 해야 된다, 국어 이만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웃음> 본문 다 외우고 싶 애들 입장에서 본문 다 외우고 싶고 뭐다 하고 싶은데 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영어 음, 할때 항상 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애들한테 야 본문 분석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이거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이게 어 항상 강조했던 게 그러면 너가 평소에 학교 수업 시간, 학교 선생님이 본, 그 영어 본문 해주시잖아요? 네. 그때 최대한 좀. 집중을 그때는, 해야, 집중을. 아그니까 이게 사교육이라서 오해를 많이 받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진짜, 애들한테. 왜냐면 하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네. 뭔가 흘리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하다가 그 부, 중요한 부분에 힘이 들어간다. 음.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그 모든 핵심적은, 맥신 적 이것은 전부 다 학교 수업 시간에 웬만한 8, 90%가 가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 수업 시간 자체가 저희 사교육이 공교육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게 네, 요소 중에 어, 하나가 예.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애들 시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영어 본문 이런 것들 할때 그때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음, 한 애들을 음. 못 이겨요. 음. 그 이거 자습 시간에 못 이겨. 중 중한 키퍼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 우리 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진짜 네. 중요합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갈릴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 자랑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내신이 1.1 대 정도 오 이거 뭡니까 이거 <웃음> 자기야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내신 나중에 또 정리해 를 드리겠지만은 어, 내신 기간을 9일 잡았습니다. 9일 아 왜냐하면. 그, 9일 잡아도 어차피 올일등급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이게 왜, 아니, 조심해야 돼. 것같 뭐, 뭐, 나는 다양한 등급의 학생들 보고 계어죠 아, 계신데. 네. 이게 왜냐면, <웃음> 그, 제, 이제, 제 유튜브 보고 있는 제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애들이 다 인정하겠지만은, 음.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괜히 뭐딴거뭐 뭐 이렇게 놔두고 뭐 이렇게 뭐딴거안 하고 뭐 다른 공부 펼쳐놓고 하는 애들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영어하고 있으면은, 영어, 음. 계속 선생님 수업하는 그 영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른 데 펼쳐놓고 다른 문제집 풀고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영어 보면 그대로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과서 너무 쉬운데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만 가르쳐 그거 그때 뭘 하면 되냐면 쉬운 문제를 정확하고 최적화되게 푸는 방법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런 네, 이야기 하면 되겠다. 음. 적기 학습. 아, 맞죠, 맞죠. 적기 학습. 네. 그니까 러 적절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간에 음, 음. 그 시간 포인트를 넘겨버리면 뒤에서는 우리 식은 음식처럼 다시 데우면 맛이 그 맛이 안 난다. <웃음> 그때 제대로 제게 네. 먹고 네. 나중에 다시 소화하고 이렇게 생각 해보고, 어, 복귀해볼 때 그게 네. 자기에 도움이 되지. 다 까먹고 졸다가 와가지고 다시 선생님 설명해 달라 하면 힘든 거죠 사교생들 육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의 기분이 근프라 네. 우리 그 책임을 더 회신하는 건가 <웃음> 아니 이게 이게 그래어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일단 아무리 뛰어난 사교육이 붙어도 아, 안 학교 되죠, 안 시간에 되죠. 열심히 하는 애들 못 이긴다 맞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암기하니까 제가 또 네. 말씀을 어 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어려운 기출 문제가 막 나오는 학교들은 이제, 그, 저희, 실제, 현직 선생님들도 시간 안에 다못 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 대충, 네, 그, 기출킬러 같은 경우도 몇 문제 추려가지고, 제, 저도, 이렇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킬러들을 추려가지고, 사실상 외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어차피, 변별을 위한 변별, 그렇게, 어,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를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라서, 음. 사실상 주요 문제들은, 까놓고 말해서 수학이든 영어든 외워야 돼요. 뭐 사실 그게 정도. 현실인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해고 같은 곳들도 최상위권들은 시험 전날에 이것저것 뭐, 바이블 챌린지 문제라든지, 뭐, 고쟁이 스텝3의 몇몇 문제들은 그냥 다외우야 돼요. 그으세요 적으세요. 예, 저, 지에 <웃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수학도 암기 과목이고 뭐 대학 가도 한동안 수학은 암기 과목이죠. 특히 음, 적분 같은 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미적분 할때그 후반 부분에 부정적분 부분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게 중위권 애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수학을 그냥 그쎈 위에 적혀있는 그그 그냥 그그 맥락 없이 어. 예. 요약 그거 그것만 보고 있십니다. 그냥 <웃음> 대입만해 가지고 풀고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을 워낙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왜 암기 뭐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말씀드린 암기는 음. 이제 그 개념 이해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암기랑 완전 다른 이야기다 다른 네, 예. 네. 아,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완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패턴을 외우고 음. 고등부 내신 문제에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이제 나름대로 구축을 못하면 바로 이제 등급은 그 자리에서 정해져 버리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 생각보다 네. 막쏟아져나 나름대로 <웃음> 나 이정도까지 생각할지 이야기해보는데 <웃음> 네, 네. 오늘 수학에 대해서 제가 사실 수학을 잘그르는데 <웃음> 네. 오늘 많이 배우고 아 저도 약간 이제 기동량으로 많이 수학도 배웠어요 와, 네 사실...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뭐뭐뭐 뭐, 뭐, 뭐, 뭐 이야기해야지 하는데 예.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많아 많아 계속 뭐 이렇게 쏘 쏟아...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웃음> 자 <하자>. 쏘는 <웃음> 네네 댓글 좀 많이 나오고 좀 잘되면은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 그럼 좋죠 네네 정기적으로 네. 이렇게 어 오늘은 뭐 양운고 영수에 대해서 뭐 이런 할수 있잖아요 아유, 사실은.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 좋은 이제 반응 조금 뭐 부탁을 드리고 예. 댓글 남겨주시고 뭐 댓글 아니면, 남겨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뭐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사실 영상 만들고, 기획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저희 장비 장난 아닌데, 네, 이게 조금 준비하는데 <웃음> 굉장히 많이 공은 들렸습니다. 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좀 놀랬습니다. 말도 예. 마십시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진짜 보통 사람들이군요.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지만 계속 버티고 나아가는 유튜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 갓슨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여기 자막으로, 지금, 요, 요, 요 자막인가요? 여기에, 그, 어, 갓슨쌤,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이거 올려도 될까요? 이 어, 뭐, 괜찮습니다. 예. <웃음> 예. 네. <웃음> 네. 문자로 장난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 채널에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주말, 그, 줌 특강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오면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 도움 될 만한, 문법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성실한 초중고 5학년 중학 1학년 정도 자꾸 고등부가 이제 애들부터 차올라 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부는 이제 자리가 없는 그런 아, 상황이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으시다 워낙 겨, 규모가 소규모라서. <웃음> 네. 예. 음. 특히 영상으로 저희 학원에 대한 네 그리고 가슨쌤 영학당에 대한 가슨쌤입니다가슨쌤 영학당 네, 네. 많이 놀러오세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은가슨쌤 블로그나 유튜브 이렇게 연결을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종종 불러주세요. 네, 재밌네 이거 와. <웃음> 네, 저 되게 좋은 경험했고 자 그러면은 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콜라보들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갓슨쌤 영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갓슨쌤입니다. 제가 이제 부캐가 있거든요 <웃음> 예, 그 존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예, 존신 선생님 운영하고 있는 우리 그 영어교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아, 학생은 대개 보면 4명에서 5명의 소수정예로 되어 있고요 어, 영어의 이제 전반적인 건 사실 다 다릅니다. 사실 어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입시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문법이라는 어법, 어휘 수고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입시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등부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이 적기거든요.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내신까지 다 다지면서 예, 시험 기간에는 꼼꼼하게 3주에서 4주까지 어 타겟팅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신까지 관리하고. 예, 쭉 밀어서, 이제, 고등부까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은 대개 보면, 이제, 오래 묵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새로 지 열기가 여의치 않지만, 언제나 상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영어 고민들을 갖다가, 아, 여러분들과 고민도 나눠드리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으면,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뭐, 장난 메시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진지한 <웃음> 상담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로서 유튜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상담 주세요 바이바이